음을 오래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. 오늘 연습해 볼 거는 음을 오래 유지하는 겁니다. 아 소리를 낸다면 아이 정도밖에 유지가 안 않... 합니다. 하지만 우리가 숨을 내뱉지 않고 가지고 있게 되면 훨씬 더 크고 강한 소리여도 더 오랫동안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있는... 하소소 호흡을 가지고 있는 방법을 꼭 체득하시길 바랍니다.